내일은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 한해 농사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우수를 맞이해서 새해 목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 0 5 4회 로또총 판매액 1137억 원, 1등 당첨금 283억 원으로 9분이 당첨돼 1인당 31억 5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 0 2 3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2997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지원 현장 찾아갑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를 찾은 황금마이크. 오늘 찾은 것은 국가유공자 탁경률 어르신댁인데요. 군복무 중 부상으로 하지마비를 겪게 된 어르신. 그 이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지가 마비돼 가지고 휠체어가 없으면은 전혀 활동할 수가 없는 기기기 때문에 항상 휠체어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도 휠체어는 필수 30kg에 달하는 휠체어는 차 위에 설치된 자동장치에 복원하는데요. 덕분에 휠체어를 혼자 싣고 내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엔 복권기금의 지원이 숨어있는데요. 저희 보장구 센터에서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국가의 유공자들, 어르신들께 보장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탑격률 어르신의 경우 전수 겸용 휠체어와 차량 지붕 위에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해드렸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혼자 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탁격률 어르신.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 계속되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국가 유공자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활동하는 데 편안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선행플렉스로 유명한 분 모셨습니다. 네, 래퍼 스퍼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퍼입니다 반갑습니다. 통큰기부플렉스를 꾸준히 진행하셨죠? 아, 통큰기부라고 하기엔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세상에. 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어린이날에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고 네,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코로나로 관객들하고 만나지 못했을 땐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수익금을 기부했었고요. 어,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릴 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선물 받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저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성장해서 또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멋진 마음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당첨되실 분들 모두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누르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제1055회 로또 추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봅니다 22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7번.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숫자입니다. 33.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14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을 추첨합니다. 12번. 아,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는 4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 뽑아야죠. 31번. 제 1055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22번, 7번, 33번, 14번, 12번, 4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31번이네요. 지금까지 슈퍼비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면 좋은 친구 MBC